야 앞서서 뭐데뷔런터도 나오고 오늘 데모닉도 나오고 어, 많은. 오늘 로열 로더스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캐릭이 대회에 나왔을 때그 몰입도가 더좀세다좀 아, 예, 예. <웃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이제 서로 약간 슬플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죠. 야 이렇게 활약하다니. 아, 몰입해서. 음, 예. <웃음> 사실 단태 선수가 1세트 때 보여준, 2세트 때 보여준 뭐 생존기나 아니면 뭐딜 넣고 내가 먼저 커트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데뷔런트 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응원했을 건데 그러니까요. 아 약간은 슬프다 라는 결말 마지막에. 근데 그건 승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번 패자조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또 기대라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승자전 경기 보내드려야 됩니다. 승자전은 요훈동과 파이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주력으로 꺼내드는 캐릭은 거의 좀 이렇게 데모닉을 제외하고 서로 홀라가 있고 서로 배마가 있고, 막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팀이 뭔가 그림을 좀 이렇게 바꿔줄까? 이런 것도 기대가 돼요. 그쵸. 일단은 사실 뭐, 어이섹시왕 동호날두 선수가 결국에는 주력 클래스가 디스트로 이어거든요. 네. 근데 어. 이런 어좀이댐감 메타에서 꺼내기 좀 힘든 조합이라서 웬만하면 뭐 다른 클래스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뭐 디트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하시는 선수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제도 나왔었으니까. 그쵸, 그쵸. 예. 자, 이제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나 보면서 선수들이 어떤 팀이 이제 이두팀 중에 파이리와 요운동 두팀 중에 한 팀은 8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서로가 좀 자신 있어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켜보죠. 파이리와 요훈동, 요훈동과 파이리입니다. 네. 네그 네, 댐감을 경험해보긴 했겠지만 대마티고 홀나라는 방금 조합을 보고서 요운동 팀도 이거 우리가 뚫어낼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오 훈성 요맹이 그리고 섹시 마왕동 호날두 오늘 앞서 섹시 마왕동 호날두 선수는 홀나로 나왔었고요 이트로도 네,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아~라는 겁니다 훈성 선수 그리고. 최동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회에서는 16강에 머물렀기 었 때문에 만약 여기서 승리를 거둔다면 어 8강 진출 성적이 한 단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뭐 상대적인 겁니다만 은어뭐 요운동 팀 입장에서는 16강이라는 성적이 그렇게 어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거든요. 더 높이 바라볼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 상대하는 팀 파이리, 레오는 곱, 한다미 그리고 접근 마스터. 조전 POG를 받았었던 그 기공사 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딜이 빌때 홀리나이트의 서포트 그리고 배틀마스터가 상대를 물러가면서 뭐 자신의 데미지를 감소받으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일단 뭐 그대로 만약에 조합이 나온다면 이게 상대문감 상담인가... 음... 조합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대의 글쎄요. 어떻게 조합을 바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운동 팀도 또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또 기존의 투 댐감이었기 었 때문에 서로가 노리는 것들이 좀 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어, 요운동 팀의 이런 뭐가 어, 선수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높은 상태이기 아, 때문에 와. 섹시 마왕동 호날두! 역시나 네. 저희 예상대로 디스트로이어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낭만이 느껴지, 뭐또 다른 피기기도 한데 어제랑 살짝 다른 게 이제 드레드 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 어제는 당더 토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음. 어제는 이제 그라비티 포스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네. 어, 오늘은 어, 이 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레드 노트를 지금 넣어서 희경 면역 스킬을 좀더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좀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보통 이제 아, 디트가 드레드 노트를 좀더 많이 찍습니다. 자, 그리고 요혼동과 상대하는 파이리는 그대로 갑니다. 뭐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아까 이겼으니까 그걸 토대로 가면 되고 이것만한 정석이 있냐 음. 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제 디트가 현재 어렵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좀 느린 면도 있고 또 데미지를 넣을 때뱀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천정을 만난 느낌이긴 한데 얼마나 강한 딜로 뚫어낼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결국 해결해줄 선수는 그러니까 팀의 훈서 선수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디트로 같이 서포팅을 해줄게 데모님 네가 더 가서 활개쳐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네 훈서 선수도 그러니까 훈서 선수를 결국 물기 위해서 파이리 팀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디스트로이어가 근접전에서는 또 강력감을 발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각의 장점, 아니뭐 어쨌든 그 딜들에게는 굉장히 자신 있는 음. 아, 이런 조합들을 또 꺼내들었기 때문에 자 지켜보겠습니다. 승자전입니다. 양쪽의 배틀마스터가 서로 불기 위해서 들어간 타이밍에 미러전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때 데모닉이 기공사물러갈 때가 가장 문제일 겁니다. 네. 음, 주요 타이밍 타이밍을 신경 써서 들어가야겠죠. 요운돔과 파이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북쪽으로 어, 도는데 저런 움직임이 이제 가두면서 오, 내려오는 있습니다. 데몬길에 빠졌습니다. 네. 자단 기상기 아껴주는 노맹이 선수였고요 와! 띄워줬고! 정타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 오히려 기공사 쪽의 퍼치들을 지금 다 피했거든요 아, 세이터 돌려주고 이거는 약간 위협 결국에는 지금 어 훈서 선수를 좀 노리기 위해서 한나미 선수가 좀 붙기는 하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약간.. 오! 네! 번, 아래쪽! 어! 이거 그냥 투하는데요 그러네요 초반에 주도권 지금 많이 빼앗아 왔죠? 이러면은? 각성기를 하이리 쪽에서 둘이나 쓰면서 이러면 요맹이를 어쨌든 커트시키고 어, 싶을 기공사. 텐데 잡았어요. 진짜. 그리고 금강 성공도 지금 딱 타이밍 맞춰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턴이 하이리 있다는 선도좀 중요하고요. 지금 기공사한테 부자 왔어요 탈출하라! 아, 지금 자취 쉬어갈 때다! 에오는 껌 쉴드까지 좋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한번더 들어가요. 와신성검 신성범이 신선 마무리! 아 이거는 파이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쵸 예, 지금 타이밍에 사실 킬만 안 줘도 까 그러니까 체력만 안 빠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킬까지 지금 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라인드 체인 한번 걸렸습니다만 빠져나갔고 아 근데 앞서가고 있는 이 데모닉이 뒤에서 불면서 저두 선수가 체력이 적당는걸 지금 호시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순간적으로 데몬그랩 당겨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한지미 선수도 결국에는 훈서 선수를 노리기 위해서 상대가 불자마자 같이 순보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처럼요자대금은랩으로당겨은지죠 네. 네. 이제 오한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를 넣고 금은 지금은 스킬로 거치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두 명은 일단 대기해야죠. 한명 고장 나오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데몬이기 악마화 타이밍에 모든 그 스킬들을 굉장히 특히 뭐 고블리딩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아프게 때리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스을내 줬어요. 면역도 달려 있어서 그때 너무 자유롭죠. 그럼요. 50초래. 네. 오 선수가 일단은 특성기를 어, 한번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독카스 어,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이러면 독카스 타이밍 이 훈동은 여기서 최대한 어쨌든 체력을 좀 깎아 줘야 됩니다. 오날주 선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 깎을 보고 있는 것거든요. 아, 지금 아, 연착치가 그래? 않았고. 아, 서로 오갔다 버팁니다 이거. 뭐 지금 좋았죠? 각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제 한번 뭐 보디도 딜 넣으면서 일단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네. 성공. 아 근데 나머지가 지금 체력이 너무 안 돼요. 버틸 수 없어요, 이거. 게다가 파이리는. 홀라가 각성기가 있죠. 아직 그렇죠. 남아있어서 예, 예. 한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체력 분배에서 좀 아껴줘야 아, 되는데 좋은데요. 파일이 입장에서 아 좋아요. 각성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한 순간에 본인들 쓰고 버티고 그래. 살때 데모닝을 잡을 수 있어요. 아근데 방금 전에 이제 각성기를 뺐는데 네. 뭔가 재미를 못본 느낌이 그렇죠. 훈서 선수가 그러니까요. 게이트 오브 일 옵션. 하지만 사실 이 게이트 오브 일 옵션 자체가 쉽진 않은 각성기 라서 다 아, 물고 오대사 이거 어, 그냥 순서 다 보나요. 각성기 썼어요. 네 이거 지금 체력이 두 명이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거 각성기 끝나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올 만 하거든요. 이 운동도. 신호 잡아서 물어야 되죠. 기공사의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뛰거든요. 일단, 쉐이드로 버텨요. 7초, 6초. 아, 이게 어디까지 버텨줄까요? 이거 배틀마스터라도. 2초. 배이마라서. 아, 1초. <웃음> 결국. 니다와 마지막까지 초풍각을 아끼고 있다가 발사해주는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홀라가 이 각성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쓸 것이냐, 끝까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예, 버티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쵸? 그니까 그 본인 팀에 이제 이 체력이 두 명이 없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각성기를 통해서 보호막을 사실 어 쉬워 났었어요. 근데 어 물론 이 예, 약간의 그 시간 쪽 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판정으로 어 어느 정도 이제 상대를 좀 넘어뜨리면서 시간을 잘 벌어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파이리 팀의 그레오눈곰 선수의 각성기가 조금 더 일찍 빠졌었다면 네. 그랬다면 오히려 요운동이 분명히 스코어를 쫓아갈 수 있는 그림도 있었어요. 그렇죠. 체력이 모자랄 때이 데모닉이 바라보고 있는 무빙 자체가 어둘 같이 잡아먹자 그정딱 들었거든요. 네. 야, 근데 그거를 아, 알리사노스의 심판 쓰면서. 쉴드 빵빵하게 넣어 주고 두 명의 선수가 끝까지 버티는 그림 나왔었죠. 첫 번째 세트는 파일리가 가져갑니다. 네, 결국에는 뭐 요운동 팀 입장에서는 전략이 어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예, 혼소 선수를 결국에 좀 물기 위해서 상대가 좀 뭉치는 부분들을 어 디스트로이어가 좀 강력하게 맞아겠다 그러니까 딜을 해 주겠다. 뭐좀 이런 생각이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안 나왔어요. 네. 아, 요맹이 선수가 야, 엄청 경기 힘들었겠네요. 네. <웃음> 괴로운 시간에 52만 받은 딜. 예. 이 반대로 저희가 항상 극찬을 할 때는 어우 이거 뭐 피해량이 막 50만이에요 이는데 받은 피해가 뭐 엄청난 탱커 역할. 어, 그니까요. 근데 그만큼 뭐 한담이 접근 마스터 이 선수들의 딜이 요민이 선수에게 꽂혔는 얘긴데. 그쵸. 그니까, 결국에, 뭐, 요맹이 선수가, 어, 들어왔을 때, 이제, 어, 요맹이 선수를 먼저 좀 체력을 깎아 놓은 상태로 이제 경기를 임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딜 스코어가 나온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디트는 뭐 단단하니까, 그리고 데모닉이 워낙 또 빠르게 도망다니니까 예. 예, 배마가 조금 타겟팅이 되기가 좀 쉽죠. 그렇죠. 미러전으로 갈수 있는 양상도 나오는데 그러면 서로 스킬 빼기 싸움이라서 큰 교환이 안 나는데 그런 데 개입을 할때홀리나이트가베틀마스터랑 뭉쳐있는 걸 오히려 데모닉이 한꺼번에 노려줄 때그 각이 잘안 나오면 그래 도 허무하게 빠지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네. 자, 이렇게 스탯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1대0으로 파이레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 지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요운동 선수들이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꽤걸린다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 세트 선수들이 어, 어떤 캐릭터를 할지 그리고 뭐, 트라이포드라든지 어떤 스킬을 쓸지 이런 것들을 어,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는데 네네네. 그거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 얘기예요. 맞아요. 딥트를 사용하면서 사실 제일 자신 있는 부분으로 뭉친 건데 아, 그게 안 통했으니까. 그리고 각성기들이 뭔가 어, 이제 뭐 킬에 기여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보니 그게 다딜 싸움에서 부족한 점들이 되었죠. 키데모님게이트 오밀 옵션도 박승리를 썼습니다만 뭐 재미를 못 봤고 근처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것 보니 것 이제 것그 부분에서 어좀 본인들이 좀 키를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에 가져가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아슬아슬한 그 승부 끝에 너무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다시 홀리나이트를 어 사용을 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디스트로이어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 볼텍스 그라비티 그이 중력 가중력역 타이밍에. 최대한 좀 어쨌든 재미를 보는 그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상대공이소 감소시키고 근데 본인들은 또 피면에 상면에 피해 감소 타이밍이란 말이야 이거 적극적으로 좀더 활용해줘야죠.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면역기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맞으면서 승부가 어려웠던 게 지금 포인트기긴 했는데 반대로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있었던 조합으로 바꾼다는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이 운동... 어 홀리 나이츠 아 바꿨네요 바꿨네요. 섹시의 마음 또, 네. 호나이토 선수가 디트를 집어넣고, 홀로를 다시 꺼내듭니다 네, 결국에는 어, 약간 어, 이런 댐감 조합 상대로는 어, 확실히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어, 호, 홀리나이트의 이런 케어를 배틀마스터를 해주지 못하, 어, 못하다 보니까 배틀마스터가 그 이전 세트에서는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홀리나이트를 기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니네 3댐감? 야, 그럼 우리도 2댐감! 네. <웃음> 이러면서 하나 더 얹었어요. 아, 그러면 요 운동팀. 봤고요. 자 파이리는 그대로 가죠. 아 파이리 팀 이겼으니까 뭐 디트가 나온다는 생각도 해본 것 같은데 이제는 두 명의 클래스가 다 미러전이기 때문에 기공사의 의존도 뭐 딜량 그리고 조금 더 데모닉보다는 좋은 유지력과 뱀감을 기대해 보는 그런 조합이죠. 야 이렇게 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홀라 미러전, 테마 미러전, <웃음> 요, 거기에 기공과 데모닉만 딱다죠 그렇죠. 네. 일단은 어양 팀의 이제 조합 상황이 어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네, 결국에는 뭐 베마가 접근 마스터 선수도 배마 피지콜 선수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배마 뭐 대전이라고 좀 봐도 될것 같고요 선수들의 좀 자존심도 걸린 그런 싸움이왔습니다 네. 서로가 항상 배마 선수들은 다 본인이 1등이라고 얘기를 <웃음> 네. 많이 늘 그래서 제가 헷갈려요. 다 1등이던데. 네. 약간 그래서 대회에서 <웃음> 네. 결과로 만들어 보여줘야겠. <웃음> 그렇죠, 결국 그렇죠. 네. 우승하는 배마가 맞습니다. 최고 아닙니까? 이운동과 네. 파이리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승자전이고요 아까 보면 요운동 팀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좀 길게 묶는 각을 보더라고요. 네. 뭐 소위 말하는 그게 가두리 양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지금 다 그래서 위쪽에서 붙였죠. 한 번씩 미늘 스킬, 네키어스 쏜 비공사 스킬 방금 2인으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다운은 한 번. 다운을 한번 네. 확진 이후에 아 축풍가 각을 보면서 들어가서 이거 세게 들어갔다가 일단 빠졌습니다. 예.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서로 대감이 장난이 아니긴 해요. 세번 그래 끌려고 했었는데 끌려오지 않았죠. 자, 결국에는 어, 배마가좀 깊숙히 들어갔을 때 홀리나이트의 케어를 만약에 받지 못하고 2대1 구도가 나오면 서로 안 좋은 상황이 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양 팀의 배마가 굉장히 좀 어, 신경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홀라들이 계속 돌진으로 각을 좀 바라봐 주는데 아, 이것도 쉽게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 그랩 딱 나와요. 와 진짜 잘티했죠 방금? 네. 그렇죠. 반호 속도 좋았고 어, 한다미가 끌려갈 뻔했는데 그걸 피한 거예요. 유광 성공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좀 이득을 봐줘야 파일이, 되는. 하이리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몰아쳤다. 어 근데 대문이 지금 뭐 하면서 질기서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운 분서 그런데 불속이었어서 살짝 버텼고. 어 홍신촌에 두명 묶었고요. 네. 이거 두 명은 컸어요. 한당이 체력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레오노콕 선수는 일단은 캐어 스킬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딜 콤보를 끊어주려고 했었죠? 네. 아 이속 줄여주는 기상판단 좋네요 다음 심리전도 계속 이어가려고 또두를 생각이었어요 게야 신의 분노? 신성공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상태에서 지속적인 그 와중에 체력이 하나씩 빠져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얼마나 살 것이냐 동신철이 아래쪽에 흠찰장 쿤서 선수가 체력이 없는 상황인데 네, 각성기! 각성기 썼죠! 버티는 홀라? 생각이죠. 버틴 다음에 잡아먹겠다. 예. 자. 어, 근데 이거 타습니다 타이집 굳이 쓰진 않고 있거든요? 예. 받아치지 않는 거죠. 네, 일단 함시간을볼수 있겠다. 있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경기의 초중반에서 어디에 각성기를 몰아 쓸 것이냐.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아낀 거예요, 일부. 네네. 자, 근데 음, 여기에서 기능! 아 일단 정리가 되네요. 여기에서 버텼으면 대박이었는데 하나씩 교환이 될줄 알았는데 요맹이가 버티면서 오히려 자 스코어는 요운동이 앞서갑니다. 어 지원우 쪽 너무 시간 잘 되면서 버티고 있었고요. 네. 네 지금 각성기 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어 이렇게 킬 하나 몰아내고서 상대 이불 쪽으로 그냥 진영 쪽으로 몰아 넣으면서 지금 각성기 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홀리나 진짜로 올라가고요. 아 시간 잘 버텼네요. 이제 다 나오거든요. 피어스 손을 깔고. 자 이게. 마왕두 선수가 버티고서 이제날안 보겠지 그러면 내가 또 가서 내가 아니, 3시 서다 같이 물었어요 요맹이! 게이터 미납전! 아! 자, 이쪽에서 뭐 데미지 감소까지 뭐 받다 보니까 일단은 뭐 크게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네, 지금 파일에 세명의 선수들이 한 명을 물었는데 야, 거기에 상처가 뭐 크게 난 그림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본인들의 일단 체력이 빠졌, 빠졌죠 하지만 근데 지금 박성기가 아직 하나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나 네두명더 네. 있어서 아직 기공사가 남아있다는 건 한번 확실한 킬을 바꿀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잡았고요. 폴라가 예? 훈서 쪽을 위태롭게 만들면 이제 더블킬 각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강자 기사움이 될까요? 악마함까지 쓰면서 훈서 선수가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아, 이건 스킬을 쓴다기보다 일단은 생존하면서 면역을 예. 하기 위에 이게 최생도 드러나니까. 거기에다 지금 한번또 쓰면서 나왔네. 예. 이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동점이라서 지금부터는 몰리면 자, 근데 이런 짧은 이거는... 시간에는 시간 성기가 네. 많은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쵸, 네. 파일리는 일단은 금강 성공 기다리기 위해서 한번 빼주는 모습이었고 저프마스크가 아래로 몰고서 갔던게 한번 쓰면 여맹이의 무거권이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요 자, 여기다 끄려. 갔어요! 즐겁고 아아 같이! 근데! 아! 섹시네! 아 섹시만 이거. 호날도 같고! 아 서로 아직 마, 몰라요! 마, 아직 몰라요! 시간 오청라여 끝났고! 요운동이! 여운동이 이대로 와. 마무리! 간발의 차이였네요. 요훈동이 한 세트를 쫓아갑니다. 네, 이거는 어 사실 어 지금 파이리 팀이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었 결과적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던 게 네. 네, 각성기를 좀 쓰면서 금강성공 타이밍에 한번더 몰아치려고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불렸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파이리 쪽에서는 각성기가 하나 더 있는 이점, 이걸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타이밍은 이렇고요. 금강성공이 몸에 어떻게 상태가 되있는지 선수들끼리 콜이 나오니까 아 이때는 교전을 최대한 피하자 아니면 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커트를 하자 이런 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아 기공사가 결국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공의 약점 아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드러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야요 훈동 디트 집어넣고 홀라를 꺼냈더니 어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네요. 네 일단은 어 확실히 이 데미지 감소를 통해서 어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들어갔을 때 한정 싸움에서 만약에 져서 밀리면 은어 데미지 감소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 네. 네. 이니시를걸수 있다? 이렇게 좀 작용을 한것 같고요 요 운동팀은 역시나 이 본인들의 실력을 뭐 괜히 그랜드마스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훌락 네. 아, 아 지금 지표 나오고 있네요 네, 섹시망도 호날두 선수가 아까 혼자 고립돼 있을 때그 스킬 뭐두개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그걸로 버틴 게 컸고 바로 뒤에 진영이었기 때문에 곧장 나와주는 이 케어 플레이까지 연계 있는 그런 홀이 나왔습니다. 사실 홀라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꽤 크죠. 여러 가지 쉴드 아니면 상대 뭐 막아줄 수 있는. 피해 감소 이런 스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여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홀리나이트가 PVP 대회에서, 이번 대회에서 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드와의 또 차이점이라면 은 어, 본인도 좀 단단하고 이러다보니까 데미지도 넣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이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홀리나이트가 계속 돌진으로 먼저 싸움을 걸어주는? 어, 네. 이런 그림들도 나오잖아요 그쵸, 홀리나이트에게 결국 어, 좀 스킬이 빠지는 것도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홀리나이트들이 이미시를 걸어주는 모습이고요 맞아요. 방금 데몬비전도 나오고 있는 상대방 홀리나이트를 그대로 경직을 주는 그런 플레이가 어, 한 명을 확실히 잡겠다성사를 묻는 장면이었거든요 기공사 네. 전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식을 아, 타이밍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타이밍 딱금강 송공이 다시 지금 돌아오면서 어, 예. 네, 이 부분에서 좀 확실히 길을좀 그, 좀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물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접근 마스터 선수는 각성기를 남긴 차로 그는 그렇죠. 잡혔잖아요 그래서 기공사가 방금 전에 각성기가 나오는 중에 또 끊기는 모습까지 그쵸. 손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나 이제 세 번째 세트 이 운동은 역시나 섹시 마운도하날두아 홀라다 홀라가 답이다 에 <웃음> 홀라 이어갑니다. 아 그렇죠. 예 일단은 뭐 홀리나이트라는 안정감 있는 이런 조합이 있는데, 예 결국에 굳이 좀 모험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요훈동이고요. 네, 데미지를 줄수 있는 스킬들뿐만이 아니라 저그 노란색 스킬들 있잖아요. 율법, 분노, 뭐 보호, 축복. 모든 아, 좋은 말다 갖다 붙여놓은 스킬들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이 더변안 네. 하게 어, 좀 스킬 이름만 외쳐도 좀안 아플 것 아,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스킬. 네. 마음의 안정감이 딱오잖아요 그렇죠. 힐링이 네. 되고 예. 모니키랑의 케미도 너무 좋죠 그쵸? 그게 샤펑컷 들어간 타이밍에 율법 외쳐주면 그 1초 버티는 게 얼마나 큽니까 당연하죠 파일이 는뭐 변화 없이 그대로 쭉 가고요. 네 일단은 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슷한 좀어 교전이 다시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뭐 홀리나이트들의 그 양쪽의 이 진영 쪽에서 안정감 있게 뭐 어, 케어해주는 이런 스킬들의 싸움들도 정말 화려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사실 파이리 팀의 접근 마스터 선수가 붕천태 치을 투자해줘서 이 공격 준비로 딜 증가, 뭐 내진격으로 기절 이런 연계. 사실 풍신초래로 진영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데모닉을 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물리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기절시켜버리자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웃음> 풍전 때한 번에 훅들어면서 연계용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강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될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과연 8강 진출 티켓을 가져갈 팀은 파일이냐 요운동이냐 이번 세트에 달려있습니다. 진짜 배틀마스터가 데미지에 엄청난 신경을 쓴것 같은 게네명각의 벼락차기와 섬맥 넣는 게다 피해 증가가 30%, 15% 다 붙어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댐감을 누르면서 최대한 더 아프게 때리자. 아, 이런 것도 숙제예요. 같은 댐감이면 좀더 때려야죠. 자, 일단은 먼저 한담이 선수가 조금 먼저 돌려서 체력이 빠진 모습이고. 핸지 네, 그래서 보호가 빠졌죠. 일단 데모닉도 그냥 보어 있었다라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와, 그램으로 살렸주네요지 예. 네, 데모닉이 사실 이렇게 케어 스킬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굉장히 하이브리드라니까요. 예. 뭐다 돼요. 잘해야죠, 근데. 맞습니다. 건. 피지컬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절장한번 예. 띄우고. 이거 평타로. 금감성구 3단계. 아, 근데 호날두가 너무 아프네. 어느새 이렇게 많이 맞았나요, 아래쪽에서? 아, 아두 명이 같이 물렸었기 때문에 답이 없죠, 이거 아, 이거 좀만 기다려, 콜 왔죠. 집으로 와줘. 같이 가자 에휴, 샷폭을 쓰면서 빠져나갔고 네 이거는 어그로 끌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는 모지, 어, 움직임이었죠 쿤 선수를 살리기 위한 예. 이 정도 킬을 먼저 하나 주는 거는 뭐 상대 기능도 체력이 빠져 있으니까 괜찮다 유동 그렇죠. 아직 급할 필요는 없고요 동시에 더블킬 터진 것도 아니고 한다민 선수를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 슬래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죠 자 그렇죠. 그래서 기어 들었고 네 충신 처래 이거 지금 거리를 양쪽 진영을 한 어. 네. 붕괴시키려는 어. 움직임이었죠. 용명의 선수. 근데 아, 이거. 이거를 또흘라가 네. 네. 네. 근데 율법 테어를 해 주는 순간에 율법을 알고 뒤로 빠지는 것도 진짜 대박인데. 네. 심리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선수들은. 자. 딜로 딜로. 아하. 여기서 한타비가 결국 끊깁니다. 어, 근데 지금 신속 벙 돌아가도 이게 딜로스가 다 채워졌거든요. 약간 차이가 조금 붙는 느낌. 오히려 역습이 되죠? 어, 이거 약간 진영 자체가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눈꼽 선수가 자유롭게 아, 나와요 이거. 네. 면역 당어 있어서 경면 격면 네 위험하죠 아. 지속적으로 파이리의 오. 선수들을 노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요운동 입장에서는 고마운 게요 하나씩 하나씩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순차적으로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레오누꼽 선수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빠져야 되나 판단 터로 빨리 줘야죠 네. 자 결국에는 요명이 선수 각성기를 한담이가 썼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요맹이 선수 입장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각성기 빼고 죽은 거라. 어쨌든 그렇죠. 하나를 뺐다. 지금 각성기 차이가 두 개가 나고 있거든요. 네. 아까부터 요운동 선수들은 또 각성기를 좀예잘 쓰는 거가 보였었고 네. 네. 그냥 무겁고. 자 무거워서. 그리고. 쓰니까 자도 삼자 미쳐 많이 빠져서 갈 수가. 아우. 공장 일단 밀어요. 순서가 바꿔줘. 순서가 바꿔. 다시 한번 들어가요. 이거는 3시다 같이 3시다 같이 포신 초례마무리 그 다른 선수들 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뛰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이거 난리났어요. 자꾸만 타이머 보너먼트로 가는 파그클이에요파일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게 사실 그대 삼으로 그 깔끔하게 이 금강송공 타이밍의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 대가 그 진영들을 잘 붕괴시켜주고 있어요. 네, 각성기는 둘 하나. 지금 기공사 팔이 짧아. 됩니다. 열의 신장의 풍레일도왕도 다 빠진 타이밍이에요 예. 파이리, 앞서서의 그 아쉬웠던 각성기 타이밍을 이번에는 좀 살려줘야 될텐데 시간 35초 아 빠져서 손물지기 제대로 안들어갔고요홀메이 네. 각성기 이거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아, 아, 예. 이건 알리에 사노스의 심판 아이의 세기를 이번엔 타임오버 없이 그대로 잡으려는 판단인데요 자 그러면 파이리가 언제 타이밍을 잡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아 이거는 둘을 잡기에는 시간이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십 초. 아자 그다음 일단 하나 하나를 더 잡았고요. 저자 그리고 케이덤 이름샷. 이거는 버티기 위한 버티기 위한 각성기였던 것 같은데요. 우지 말아줘, 우지 말아줘. 아니 파이리. 아니 제, 제가 가 아니 각. 하이리의 각성기 네. 어,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한담이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예. 5대 3의 킬 스코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와! 오히려 홀리 예. 나이트 각성기는 연계가 파이리 쪽이 나중에 섰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이제 폭주 타이밍에 덮치려는 것 같았거든요 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요운동 팀이 이제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홀리나이트 각성기를 이제 먼저 쓰면서 버티려니까 그 시간을 어, 최대한 같이 맞각성기로 버텨줘, 그 써주면서 따라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계가잘 됐어요 요운동이 이야 이게 파이리는 오늘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사실 좀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특히 그 데모니 푼서 선수의 마지막 게이트 오브 이력션으로 시간 벌기. 예, 그냥 아, 이안이었습니다음에 뭐 예. 그런 다음 아 오지 마라 여기 들어온 순간 커트니까 질량 차이가 난다. 어, 이건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다는 그군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각성기 깔아주면서 본인은 약간 위쪽에 있었고 그 어, 이 불지역 쪽에 또이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각성기였는데. 이 부분들이 잘적중을 하면서 네, 결국는 마지막에 또뭐한남이 선수까지 잡아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요 운동이 8각형 디조에서 가장 먼저 진출하는 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야, 홀리 나이트를 꺼내 들었던 게 야, 디트는 네, 그래, 아니다. 아 네. 그러면서 빠르게 판단을 바꿨던 게아 이게 또 주요했어요. 배틀마스터 혼자인 것보다는 좀 같이 도와달라는 게 그리고 각성기 혜택을 톡톡히 받죠. 네. 아한다이 선수가 기공사로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느껴지는 지표입니다. 예, 계속 좀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훈서 선수의 데모닉이 데미씨를 좀 많이 넣었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데스를 좀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어, 굉장히 이 본인의 무빙이나 그러니까 사실 어 생존만 하거나 아니면 딜만 넣어라 라는 이제 그런 뭔가 어, 목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존까지 신경을 쓰면서 딜도 넣는 게이 딜러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은 훈서 선수가 굉장히 본인의 피지컬을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8강에 휘두르기 팀, 에이징 커브 팀, 그리고 요훈동, 신보넬라 퍼서 이렇게 한조가 됐습니다. 와 <웃음> 와. 저 방송 중에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한데 네네. 너무 빡센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웃음> 그한 글자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가 쉬워요 <웃음> 어, 아한 단어, 네. 아한 문장? 예, 그렇죠 예. 한 글자는 아니고요 나 여러 개 얘기했는데 아, 예. 아니 그냥, 그냥 한 글자 아니고요한글자 <웃음> 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전부터 팬으로서 중계를 봐도 음. 빡세다라는 용어를 잘 쓰시는데 그 빡만 들어도 네. 예, 아 그, 빡! 아그한 아, 그렇죠. 아, 그 글자 빡! 아빡이 아, 아, 꽂혔구나 네. 아, 아, 아, 아, 왜한글자라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소위 그, 그, 줄여서 말하는 공사빠라 그런 단어에 굉장히 잘 꽂히거든요 <웃음> 아 그런 스타일이군요 예. 예, 예. 아빠 예. 아니 그만큼 사실 지금 뭐 8강의 이 죽음의 이 대진표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 와 이런 부분에서도 뭐 벌써부터 뭐 8강 너무 뭐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8강 이 진출한 자리는 어떤 팀이 꽤 찰지도 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세트 주요 장면들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의 백미는요. 네. 아유 전에 끝났네요. 그렇죠. 게이트무 이렇게. 이렇게 그거 보고 있었는데. 예. <웃음> 그게 어뭐 찰나의 순간. 저희가 아까 발견을 한건 정말 이 선수들이 판단과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로 어 피오제 나오네요. 훈서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거기에서의 마지막, 특히 마지막 세트도 그랬고, 그 순간순간 재치 있는 플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안 죽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본인이 데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또, 어, 마지막에는 이 각성기로 아군을 살리는 데까지, 예, 그리고 킬까지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어, 승리의 이좀 1등 공신이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시 이 생존의 바탕은 홀리나이트가 추가되면서 더 빛이 났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거 팔은 긴데 생존 드리블이 데모닉 슬래시로 인해서 좋다라는 게 데모닉 자체가 어제 오늘 계속 주목받는 피익이거든요. 맞아요. 어이게 데모닉, 특히 POG 받았던 훈서 선수가 만약에 상금 받으면, 우승 상금 받으면 뭐 하겠냐 물어봤더니 네. 대회를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패키지 이것저것 전부 다 플렉스하겠다. 아 <웃음> 이것이 선수식 제투자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어, 진짜 이 훈서 선수의 뭔가 이 진심이 느껴지는 네. 사랑이 느껴지는 그럼요. <웃음> 아. 어, 그 상금 많이 받을수록 그게 전부 다 로아로 돌아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열고 다시 어, 뭔가 이제 이 패키지로 돌아오고 아. 다시 열고. 그렇죠. 계속 돌아가네요. 어, 이 운동에 훈서 선수가 인터뷰 중. 미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수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P.O.G.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동안의 모든 선수들은 다 본인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P.O.G.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훈서 네. 선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인이 P.O.G. 받을만한가요? 아네 마지막에 그 데모닉 그 궁으로. 이제 한남미 선수 이제 공에 걸렸을 때 공포에 걸렸을 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네. 아그 그러니까 내가 받아 마땅하다. 네. 좀 피하려고 다른 픽도 하려고 했는데 아 못하게 막더라고요 팀원들이. 아 피오지를 네.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으나. 네, 인터뷰가 조금. 네. 아 인터뷰하기 싫어서 피오지 안 받고 싶었다고요? 아 살짝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웃음> 어, 약간 네, 카메라 앞에 서면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참실해 네. 참실해. 어, 수줍음을 뚫는 자신감 있는 플레이라서 어쩔 네. 수가 없네요. 아 잠깐만요. 근데 POG에도 상금이 혹시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상금보다는 나는 인터뷰가 더 싫다? 아 어차피 저는 다 나눌 거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각자 가 네, 이렇게 아아 아, 네. 그냥 뭐, 훈서 선수가 이렇게 혼자 꿀꺽하는 게 아니라 각자 어차피 나눌 거기 때문에 나 그럼 빨리 인터뷰 끊을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뭐예요? <웃음> 아 저는 사실 어차피 들었을 때 어차피 우린 우승할 거니까 줄 알았는데 <웃음> 네. 어차피 아, 나눌 거였어요. 아 막상 또 얘기해본다 보니까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네. POG를 받고 본인이 인터뷰하고 상금을 안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도 팀원인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기남인 아, 또! 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웃음> 요운동 오늘 전체적인 경기 플레이 특히 오늘 디트를 섹시마왕동 호날두 선수가 꺼냈다가 바로 또 네. 집어넣고 홀라로 플레이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네. 아 저희가 거의 배, 배틀마스터 데모닉 홀리 나이트로 거의 연습을 해가지고 디트를 꺼냈을 때 약간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음에 디트 꺼낼 때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디테에 대한 욕심 아직도 예 가지고 네. 있군요. 네, 자 요운동 선수, 아 요운동 팀예팔 강에 올라가서 더 좋은 모습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쵸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인터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 그쵸 이게 사실 뭐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좀 경험이 없다 보면은 약간 어, 떨리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벌칙이 P.O.G.라는 얘기가 지금 아. 나오고 있어요. 아니 누가 벌칙에 돈을 줘요. <웃음> 아, 아. 어쨌든 나눈다 이 예. 정도 아주 훌륭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운동팀이 8강에 합류하는 팀으로 결정이 됐고요 파일이는 아쉽지만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잠시 후에 패자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